어 저는 그런 개그 별생각 없이 들으면 되게 <웃음> 피식하게 되는 그런 재밌는 개그들 좋아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 오늘 되게 빠르게 이겨서 얼떨떨한 것 같아요. 잠도 깬지 얼마 안 돼가지고 셋이 오늘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좀 얼떨떨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다보니까 뭔가 엄청 실감이 나진 않는데 지금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버티이신에 <웃음> 예, 살짝 오, 오글 거리긴 하는데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첫 번째 판 하는데 바텀에서 계속 좋은 소식 들려가지고 상대 정글 탑인 거좀 뻔하고 저희 엘리명이 많이 말해줘가지고 그냥 개인 사, 최대한 안나가면서 세게 해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했고 두번째 판은 그냥 제가 레인톤 하면은 상대가 그라가스할것 같아가지고 제가 레인톤그라가스 했을 때레인톤으로 계속 푸시할 수 있고 상대 정글에 와드 박아줄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계속 1대1 리드만 하고 상대 정글 찾아주는 마음가짐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최대한 상대방이 약간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크림 하면서 좀 많이 맞으면서 배우고 있고요. SK 탑 선수들한테 그리고 지금 그냥 많이 배우는 배우고 있는 것 같고 경기력은 그 엄청 만족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제가 유튜브나 커뮤니티 같은 걸 자주 보는 편이라 알고는 있었고 그냥 부담감 부담감도 좀 있었는데, 그냥, 최대한 잡생각 버리고, 게임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오더는, 누가, 정해서 하진 않고, 다섯 명다 상황에 따라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엘리미엄은 약간, 오너 선수랑, 커즈 선수의 중간은,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커즈어 선수는 되게, 음, 연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좀 되게 콜 잘해주고 이거 갱안 당하면 은 자기가 캐리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 하는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거치 선수 게임 내적으로는 되게 <웃음> 많은 부분에서 뭔가 알려주시고 좀 사이드 라인 관리 같은 것도 아, 잘 리드해주시고 그러고 외부적으로는 되게 흠잡을, 잡을곳 없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런 개그 별 생각 없이 들으면 되게 <웃음> 피식하게 되는 그런 재밌는 개그들 좋아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 되게 선수들이 다, LCK 선수들이 다 못하는 사람 없이 다잘 하시는 것 같고, 장점들을 다 제가 배워서 제가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 하,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한 명만 꼽자면 은그 중국 가신 너구리 선수인 것 같아요 너구리 선수 되게 개인 방송이나 대회 때 영상 같은 거 보면 은 라인전 하면서 되게 뭐 데이터를 쌓으려고 하는 것 같고 항상 솔링 할 때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뭔가 상대방 무시 안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 인전도 잘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롤 모델이신 것 같아요. 어, 저는 팔챔, 구박챔둘다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부담감은 항상 있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생각을 안 한다 그런 거예요. 네,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그거의다 친한 것 같긴 한데, 뽑자면은, 좀, 저랑 연령대가 비슷한, 클로저라든지, 민석이 형이라든지, 엘리미 형, 민영이 형, 예, 우찬이 형이도 친하고, 오너랑도 친하고, 그냥, 나이가 비슷할수록 더 친한 것 같아요. 저는 목표는, 간단한, 간단한, 그, 소망은, 영플레이어 받고 싶습니다. 어, 되게 저를 많이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많으신데, 되게 감사하고 제가 더 열심히 할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